갈까보다는 사실상 이제 강산재 그러니까 보성소리 춘향가 중에서 42번째 저기에 나오는 소리예요. 등장하는 소리야. 42번째 말하, 말하자면 아리아인 거지. 그때요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그때요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아, 불은 줄무르 줄무르고, 줄모르고불을무는아 줄무르고, 줄모르고불무르르고데은까부다고까부다 3 갈까가 그 일곱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5, 6박을 쉬는 거야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축구로다가. 나를 지니! 곱게라도 다 아, 수여 은해 동설령 곱게라도 그렇지. 이기기기기 따라가 갈까 연자대요 삼월 동풍 연자대요 임계신 천박하라 끝에 임계신 천박하라 끝에, 김계신 천박하라 끝에 네. 집을 짓고 돈 일다가 집을 짓고 아가아 눈이다가 눈이다가 눈이다가 파파 바로... 可是<音> 영원히 이별이 되려는가 세 번째 박이야 영원히 이별이 되려는가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아이고 이럴 어쩔 거나 어쩔 지 말고 설리 이 두음만 가지이 설리 어, 이, 이, 운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해. 그러니까, 모르게 해서 다뤄야 돼. 모르게. 그러니까, 위에다, 뒤에다 하나 다리를 놓고, 설리, 운다야 돼. 아무도 모르게, 설리, 운다. 시작. 이거 네. 그, 그, 그 뒤에 건 <웃음> 이제 애도어서 죽어 삼월 동풍 연자되어 이제라도 이제라도 이제라도 우서 죽어 이제라도 우서 <다 목소리> 죽어 그렇게 삼월 동풍 연자되어 3월 동풍을 쓰고 연자되어 김계신 천박하가 끝에 집을 짓고 논이 회다가 김계신 천박하를 쓰고 집을 아니, 아밤 중이면 니무거 만나 밤 중이면 니무거 만나 그쳐, <목소리> <이> <목소리> 저, 더그 만 나가 열 하나 열 둘에 시다. 이